네 저는 네갈리한다 안녕 동티뷰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공단에서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교차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건수는 전체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인 48.1%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교차로 사고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회전교차로는 신호등이 없어서 자연스럽게 교통 흐름을 유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교통 혼잡이 줄어들고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도로교통공단의 교차로 형태별 교통사고 조사에 따르면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교통사고 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는 회전교차로의 교통안정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안과 통행방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뷰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치뷰 전문가들에 의하면 회전 교차로의 부적절한 설치 그리고 운전자들의 잘못된 운전 습관으로 인해 오히려 사고에 취약한 도로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을 했다고 그래 이번에는 좀더 실효성이 높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하니까 그 주요 내용을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로 2차로형의 충돌 가능성은 감소시키고 안정성을 강화했는데 2차로의 경우는 주로 사고가 회전부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나 회전부에서의 차로 변경을 억제하기 위해 차로 축소형, 나선형, 차로 변경 억제형 이렇게 세 가지 설계 기준을 마련했는데 우선 차로 축소형은 진입시에는 2차로이더라도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전차로를 1차로로 줄인 형태이고 특징은 상충지점이 적어서 교통사고 예방이 효과적이고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적합한 형태이고 나선형은 가장 생소한 형태일텐데 회전부에서 명확한 통행경로로 통과하도록 중앙의 교통점을 나선 모양으로 개선해서 충돌 가능성을 낮춘 방식으로 실제 네덜란드와 스페인에서는 도입 후 40에서 70% %의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있었다고 그래. 마지막 차로 변경 억제형은 상충지점은 많지만 진입 이전에 차로를 선택해서 회전부에서 차로 변경을 억제하고 회전 차량을 우선 진출하기 위해서 안정성을 보완했고 처리 교통량이 많은 곳에 적합한 형태라는 거야. 두 번째로 초소형 회전교차로 기준을 신설했는데 부지가 협소한 도심 주택가에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진입 차량의 감소를 위해서 과속 방지턱 효과가 있도록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를 반영했고 대형 차량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중앙교 동선의 경사를 완만하게 했다고 그래 세 번째로 회전교차로 개정안의 안전 강화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회전 차량의 우선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진입 차로의 양보호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고 서속 주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원식 횡단보도를 의무화하도록 했고 회전교차로의 구조를 미리 인지하고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출 방향을 표시하는 것을 의무화한 것들이 주요 내용이야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한국교통연구원, 행정안전부, 경찰청과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쳤고, 개정안에 대하여 일반 국민, 지자체 등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회전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차량에 양보하며 진입한다는 기본만 지킨다면 사고를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 네, 차는 저는... 내일 네, 갈린다. 수고했어, 동티뷰.